4년 사귄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요근내 낌새가 이상하더라고요 발렌타인 때 초콜릿을 줘도 별로 좋아하는 기색도 없고 영화 보러 가자 그랬더니 다른 사람이랑 이미 봤다고 싫다고 합니다 너무 속상해서 전 언니에게 울면서 남친이 나한테 정이 떨어진 것 같다며 상담까지 했죠. 지금 생각하니 언니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우스웠을 것 같지만 전 정말 속상해서 언니에게 다 털어놨어요. 근데 얼마 뒤 남친이 헤어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4년 동안 사귀었는데 안 믿겠죠.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 연인이기도 하지만 베스트 프렌드였거든요. 이렇게 쉽게 끝낼 순 없어서 붙잡고 울고불고 했는데 결국 헤어졌습니다. 집에 와서 언니에게 엉엉 울고불고 미친 듯이 울자 달래주던 우리 착한 천사표 언니 헤어지고 나서 며칠 후 물먹고 멍하니 있는데 언니가 슬며시 오더니 언니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넌 언니 편이지? 라더라고요. 전 당연히 하나뿐인 언니인데 그럼 뭔 짓을 해도 용서할 수 있겠지 라는 아니란 생각에 그럼 당연하지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요. 언니가 제 남친이랑 서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네요 그러더니 언니가 저를 붙잡고 울며 언니가 미안해 근데 우리 둘 너무 사랑해 라고 말하네요 감정이 싹 튼지는 세 달이 넘었다더라고요 그 말을 하고 언니는 제 전남친이랑 술 마신다고 나가버리고 이 둘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음밖에 안 나오더군요 그렇게 어이없게 있는데 마침 아빠한테 전화가 오더군요 아빠는 남자친구 얼굴을 알거든요 집에 몇번 놀러왔고 오래 사귀었으니까요 그렇게 전화로 아빠에게 울면서 남친이랑 헤어졌다고 말하니 아빠는 울지 말라고 그 나쁜 놈보다 더 좋은 놈 만날 거라는 식으로 저를 위로해 주시길래 제가 말했죠 아빠 남친이 만나는 여자가 우리 언니래 세달 전부터 좋은 감정 가지고 만나고 있었대 나 어떡하지 아빠 이러면서 울었어요 아빠는 가만히 있다가 언니는 지금 어디 있냐고 물어서 지금 남자친구랑 같이 술 마시고 있다고 말하니 일단 저보고 너 지금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시길래 그냥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네요. 그날 엄마 아빠가 집에 들어와서 저를 앉히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서 어떻게 된 일인지 다 이야기했어요. 엄마 아빠도 어이가 없는지 한숨만 쉬시는데 그때 초인종이 울려서 일단 모두 나가보니 언니 남친이 왔더라고요 남친이 저를 보고 일을 어떻게 이렇게 크게 만들 수 있냐면서 저에게 따지는 걸 아빠가 듣고 소리 지르시고 언니는 울었는지 눈이 빨개져서 남친에게 이끌려 오더군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 집에 내 앞에 남친을 데려올 수 있는지 너무 서러워서 울었어요 그냥 서러워서 울고 꺼지라고 욕하니까 언니도 같이 울면서 사랑하는데 어떡하냐고 사람 마음이 맘대로 되는 게 아니라고 우는데 그냥 할 말이 없어서 그냥 입 밖으로 나오는 욕을 그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남친이 언니 편을 들더라고요. 저에게 소리 지르면서 자기가 먼저 마음이 가서 그런 거니까 언니 욕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도중에 아빠가 일단 남자친구를 쫓아냈어요.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꺼지라는 식으로요. 그리고 남친을 따라 같이 가려는 언니를 집안으로 불렀는데 언니가 죽어도 남자친구랑 못 헤어지겠다 그러네요. 그래놓고 둘 사이를 허락해 줄 때까지 금식을 한다나 뭘 한다나 진짜 언니가 웃긴 건 저는 뒷전이고 그저 부모님에게만 허락받으려고 안달인 거예요. 듣고 있자니 화가 나서 내 생각은 안 하냐고 따졌더니 언니가 진짜 미안한데 너는 잠시 뒤에 있다가 얘기하면 안 되겠니? 이러더라고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라 말도 안 나왔죠. 어쨌든 아빠가 언니한테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말라고 한 발자국만 나가면 너내딸 아니라고 하는데 다음날 그냥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언니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이렇게까지 만들어서 이제 기분 좋냐고 독한년이라고 문자를 보내네요.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어머니가 은근슬쩍 눈치를 주네요. 용서하라는 게 아니라 일단 네가 먼저 언니한테 전화를 해보라는 식으로요. 그래서 저는 엄마에게 언니한테 독한 년이라고 온 문자를 보여주었고 지금 너무 화나니까 나 죽는 걸 보기 싫으면 거기서 그만하라고 말했습니다. 아빠는 화가 나서 아무 말도 안 하시고요.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거짓말과 불륜이에요. 아빠가 단단히 화가 난것 같은데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네요. 언니는 계속 슬퍼먹고 날 이렇게 만드니까 좋냐? 독한년. 이렇게 문자하네요. 그렇게 착하고 상냥하고 절 보듬어주던 제 언니가 맞는지 그것도 모르겠고요. 게다가 엄마가 언니한테 전화한 것 같던데 언니는 남자친구 자취방에 있대요 정말 언니가 제정신일까? 정말 무슨 생각인지 묻고 싶어요 지금은 언니랑 전남친 둘다 꼴도 보기 싫고 어떻게 이 상황을 끝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이 보시기에 이 상황이 지금 제가 냉정을 유지하고 진정할 상황인가요? 정말 서러워서 살기 싫어요. 결국 글쓴이인 동생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떠난 동생 장례식장에 언니와 남자친구가 와서는 동생 영정사진 앞에서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힘들게 한 결혼이니까 우리 잘 살게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 언니와 남자친구는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고 2019년도에 아이는 초등학교에 입학했다고 합니다.